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 쌤, 쌤 이요 에 오늘은 39번째 나눗셈 기초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눗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설명하는 요 부분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숫자가 작다고 절대 무시 하지 말고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두세요 자 나눗셈은 더하기 빼기 곱셈까지 모두 끝낸 친구들이 할수 있답니다. 곱셈을 안 외워놨다던가 빼기가 정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절대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산,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주산뿐만 아니고 일반 교과연산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완벽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에 나와있는 여섯 문제잘 따라해 보세요. 먼저 나눗셈은 같은 수를 계속 빼는 거라 그랬고요. 자리점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리점은 앞자리에서 뒷자리를 빼는데 뒷자리에 더하기를 1을 해서 뺀다 그랬어요. 을 해서 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자리 두 자리, 뒷자리 더하기 1 하니까 두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0이 됐어요. 그럼 0자리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다잘알 거예요. 앞자리에서 뒷자리 더하기 1한 값을 빼준 게 자리점 에요 자자리점 잡는 것 부터 어머님들 옆에서 정확히 해주세요 자두 자리에서 두 자리를 빼니까 0 0자리. 자리 자0 자리 면1의 자리 다음 0 자리라 고 그랬죠 그럼 여기 63을 놓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요 나누는 수를 잘 보세요 자 3을 앞에서부터 6에 3이 몇번 들어가죠 3 1은3 3 2 6 해서 두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3 2 6 근데 목스 원래 바로 앞자리 에 잡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곱셈 에서 곱셈 에서 기억나나요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뒤로 나누셈은 거꾸로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앞으로 즉 몫을 나누어 지는 수 바로 앞에 잡아야 되는데 3, 2, 6. 6이기 때문에, 목시 한칸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를 잡아주고요. 나누는 수랑 곱해 주세요. 2, 3은 0, 6. 자, 10이 넘지 않으면 0을 제가 붙이겠습니다. 그래야지 한칸 뒤로 뛰는 게 편하거든요. 자, 다음. 2, 아, 3이 남았네요. 3 나누기 3은 얼마요? 3, 1은 3. 한번 들어가죠. 그러면 이 앞에 잡아야 되는데 3일은 3, 10이 넘지 않으므로 한칸 앞으로요. 한칸 앞으로 가는 거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앞으로 가는 거. 요 부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1 1 3 0 3 해서 빼니까 나는 거. 어져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로은2 1자이해하는나요자 다시 자 앞 자리에서 뒷 자리 더하기 이런 거를 빼니까 두 자리에서 두 자리를 빼서 나머 0, 0이 나오면 자리점이에요. 자리점은 1의 자리 아래가 자리점, 0의 자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은 바로 앞 자리에 잡는데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건넌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다음 96, 자 0에서 잡는 거 알죠? 96 나누기 3 자9에 3이 몇번 들어가죠 3번 3 3은 9 10이 넘지 않으므로 한칸 앞으로 가서 3 3은 0 9 빼주고 6에 3이 몇번 들어가죠 3 2 6 10이 넘지 않으므로 한칸 앞으로 가서 3 2 6 해서 몫이 32 다음 세번째 48 나누기 4 4 4 1은 0 4자한칸 건너죠 4 자, 한칸 2, 8, 12자 알겠죠? 여기에서는 곱해서 10이 넘지 않, 않으므로 한칸 앞으로 가는 걸 했어요 요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두 자리에서 두 자리 더하기 1한 두 자리를 빼니까 84, 0의 자리에서 목수, 나누어지는 수 놓는 거 자리점부터 정확히 잡아야 돼요 자 그럼 8에 3이 몇번 들어가죠? 31은 3, 3, 2, 6, 3, 3, 9. 그러니까 두번 들어가죠. 3, 2, 6 하니까 10이 넘지 않으니까. 몫을 한번한칸 한 앞으로 3, 2, 0, 6. 여기서 잘 보세요. 3, 2, 6, 6을 빼주세요. 됐죠? 남았네요. 2가 그럼 1을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죠. 나눌 수 없을 땐그 뒷자리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2, 14. 24에 3이 몇번 들어가죠? 3, 8이 24, 8번 들어가고, 24이므로 10이 넘죠. 그러면 10이 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몫을 바로 앞자리에 다 잡는 거죠. 그럼 8,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곱해주세요. 8, 3, 24 하니까 28. 그쵸? 아까는 10이 넘지 않는 걸 했다면 여기서는... 앞은 10이 넘지 않고 뒤는 10이 넘는 거예요. 자 다음 72 나누기 4, 4 7에 4가 한번 들어가죠. 1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앞으로 4, 1은 4 7에서 4를 빼니까 3이 남죠. 이거 동시에 하는 거 조심하세요. 자그 다음에 3에 4가 안 들어가니까 그 뒷자리까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32, 32에 4가 얼마 몇번 들어가죠? 4, 8이 32 32 10이 넘었으니까 몫을 바로 앞에 잡아야 겠죠 그래서 4 8이30 다시 32 하니까 몫은 18이 됐습니다 다음 54 나누기 3자54 해볼까요 5에 3이 한번 들어가죠 3일은3 2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앞으로 3 일은 0 0 3 그쵸 2에 3을 나눌 수 없으니까 24까지 봐서 38이 24해서 혹시 18이었습니다. 되 자, 요두 두 문제, 요두 문제 잘 연습하세요. 어 다음엔 12, 어 오늘은 12 넘지 않는 거했죠1이 넘는 거 일부는 넘고 넘지 않는 거. 자, 고거랑 0이 나왔을 때한칸 뛰는 거 그리고 뒷자리에 어 문제에 0이 나왔을 때0 정확히 읽는 거 그런 거 중요하고요. 어, 요두 문제를 이해하면은 숫자 커지는 거다할수 있어요. 대신에 나누는 수는 한 자리예요. 한 자리로만 하는 거는 다할수 있으니까 요 부분 문제를 어머님들이 친구들이 나눗셈을 배우면은 어, 너무 어려워 요 어려워 요 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잘하면요.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기 요 가장 기초 문제 요거를 어머님들이 먼저 숙제하셔서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틀어주세요. 그러면 요거 보고 이미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을 할 거예요. 자 친구들 요 문제 잘 연습해 보세요. 주산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열심히 했다면 나누셈도 배워야 돼요. 나누셈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나누셈만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나누셈까지 완벽히 배워서 나누셈 나중에 암산으로까지 다할수 있어요. 자 친구들 열심히 연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